Is that we're introducing a brand new control map.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버워치 팬페스티벌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이번 오버워치 팬페스티벌에서는 제프 카플란이 나와서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한국 맵인 부산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시청하신 분들도 많은 이제 환호성을 지르셨겠지만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자, 과연 현장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근데, 이제 이제 카불란 형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리 응답을 가지다가 서서히 공개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팬페스트벌에 간 목표가 있었어요. 그 혹시 짜잔 형한테 뉴노 코리안 밈 있으 짜잔 하면서 이제 짜잔 밈을 물어보고 한번 시켜보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I heard a rumor that there 어 s a nickname for me here. I m c n 아, 이게 짜장형이 나와서 자, 이제 아, 여러분 드디어 고대하던 여러분들의 나라의 맵이 짜잔하고 등장했습니다. 하고, 하고 소개시켜 줬는데 자, 현장 한번 한번 함께 보시죠. 야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저도 엄청 소리 질렀어요 어 그래가지고 와 솔직히 당연히 나올 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맵을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 플레이는 못해봤는데 안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직접 한국 답사를 가서 이제 뭐 소리도 다 녹음하고 뭐 부산에 가서 시장에서 막 녹음하고 그런거 다 보여주는데 이제 이 오버워치가 조금 정성을 쏟았다는 거를 많이 어필하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 이, 아 진짜 이거 등장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자이 아, 뒤로는 이제 부산맵의 소개와 함께 우리, <웃음> 조금 어이없긴 한데 이제 뭐 축하 영상이라고 이렇게 영상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부산시장님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옥시한판골 이러는데 아이 그 너무 귀엽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웃고 굉장히 많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바로 그 다음에는 우리의 디바 우리의 디바가 드디어 개인 시네마틱이 나왔어요 스토리 영상이 이것도 이제 공개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당연히 나오겠거니 했는데 야. 그래서 디바가 주연인 새로운 편 애니메이션 슈팅스타를 공개합니다. 야 <웃음> 예, 저도 저 현장에서 보는데 와 사람들의 열기와 한호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야 괜히 왜 얘네가 한국에 왔겠습니다. 딱 이거 공개하려고 왔겠지. 딱이 생각하면서 갔는데 막상 마주하니까 와 정말 딱 제가 끝나고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딱 그랬어요. 옵치뽕! 다 채웠다고 집가서 오버워치 해야겠다고 솔직히 저도 <웃음> 생각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끌리잖아요 부산맵 나왔다고 하니까 해보고 싶고 지금 PTR 서버에서 할수 있다곤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오버워치 팬페스티벌에 다녀왔고요 현장 반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오버워치 팬페스티벌이었고 아 부산맵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져서 아 블리자드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